연준이라는 곳은 연방준비위원회, 그렇죠? FED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미국의 어, 그 조폐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어,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을 어, 그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 내그 유동성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죠. 근데 연준이라는 독립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죠. 어. 아무리 뭐 헌법기관으로 따로 분리가 되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그 통제를 받진 않지만 미국 정부와 합을 맞춰서 미국 정책의 괴를 그 같이 할수 밖에 없는데 일단은 미국, 미국 시장의 달러를 어떻게 푸냐 단순하게 연준이 돈을 막 무작정 찍어내 가지고 미국에다가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를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 국가 채권을 발행하면 은그 국채를 연준이 다 사면서 어, 새로운 찍어낸 돈으로 이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미국 정부에 달러가 생기고 이거를 뭐 각종 정책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은뭐어그 일반적으로 미국 얼마였더라? 애들은 50만원? 그리고 성인은 100만원?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돈이 다 풀리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발행으로 돈이 찍어내고 어, 당장은 이게 효과를 안 나타내겠죠 당장은 효과를 내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중국처럼 확진세가 주춤하고 꺾인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 지금 이그 연준과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무제한으로 어 돈을 푸는 이런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어. 이런 음. 식으로 갈것 같아요. 어.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랑데부 포인트를 만드는 이 시점, 이 시점이 어, 경제 정성화 국제 경제 정성화가 되는 시점이고 이 시점은 제가 그냥 그 생각하기로 어, 요즘 초기 제가 잘 맞잖아요 어, 폭발적으로 올것 같습니다 폭발적 어, 그러니까 폭발적이라는 게뭔 소리냐면은 아 경제 장난 아니구나 어, 삼성전자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코스피 개떡락 나스다 개떡락 비트코인 개떡락이니까 아 진짜 그냥 현금화 해놓고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다가 그냥 어, 어 바로 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어. 여기에서의 저항을 어, 받고 있는 상황이죠 6,400 불 저항. 저 어, 일단은 뭐 주봉 캔들 상당히 좋습니다. 주봉 캔들 상당히 좋아요. 이번 주 주봉 캔들 종가 마감을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 캔들의 몸통을 점점 높혀가는 모습 그리고 이전 음봉 캔들의 50%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전 음봉 캔들의 50% 지점이 딱 어제 그 종가 지점, 5,800불, 5,600불, 5,800불. 그래서 어제 5,600불 반등에 대한, 어,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은 결국 여기를 못 넘었으면 그대로 이제 다시 하방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전에 강했던 음봉, 은봉, 강했던 음봉의 그 하락 추세가 결국에는 50% 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50%를 넘고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어,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6400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선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전에도 한번 저항을 나왔는데 주봉 후행 스팬 자, 주봉 후행 스팬과 구름대 저항 6400 그리고 이전 반등 지점 매물대 저항 어, 이런 지점이 좀 겹칩니다. 겹치고 어. 근데 못뭐 뚫으면 뚫겠죠.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뚫었으면 좋겠다. 주관이 반영된 해석이에요. 주관이 반영됐습니다. 자 어쨌든 주봉캔들... 오케이. 주봉캔들 긍정적. 좋아. 자일봉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차트는 지금 MACD가 골든크로스를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요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이유 어. 그래봤자 절반이라고 그래봤자 절반 요 단기 상승 추세 구, 구, 9일 동안의 추세의 중심 전환선이죠 9일 동안의 추세의 중심이 전환선이고 그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아니 전환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박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음. 그죠. 9개 캔들 동안의 추세의 중심이야 여러분들이, 어 반등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등은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럼 당연히 위로 갈수 있는 기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움직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저 지점에서 반등주고, 지금은 기준선. 어 기준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저항을 너무 정확하게 받았어요. 네. 보시면은, 어 어제, 어제 양봉캔들이 기준선 결국 못 넘었죠. 그리고 오늘의 은봉 캔들이 종가마가 아직까지는 종가마감 하지 않았지만 은봉의 시작을 기준선 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487 저자리 저항 상당히 중요한 자리 여기 못 넘으면 은뭐 다시 꼬꾸라지는 그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일봉 종가마감을 하기까지 13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뚫었으면 좋겠네요. 기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의 자 기준선의 의미 이 기간 동안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 유지점 유지점은 자 여기서부터 26개 캔들 대략적으로 한 유지점까지 됩니다. 그렇 최저가 최고가의 중심 지점 그양 길이가 똑같겠죠? 어, 그러면은 여기를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박스권의 중심 지점이 여기고 아직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 이어졌던 하락 추세라고 볼수 있죠. 이 기간 동안에 하락 추세에 그 추세의 그추세 중심을 뚫지는 못하고 있다. 어, 다만 하, 이 26개 기간 동안 최고, 최저가에서 고최 올라왔던 이 추세의 중심 여기까지는 어, 일단은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단기 추세는 강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하락 추세를 뚫지는 못한 거다. 그거를 그 하락 추세를 뚫고 그렇죠. 그리고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어, 그 가격대, 가격대가 격대가 결국에는 한 6,500불 위를 상회하는 순간 그러면 은이 어, 기준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26 26은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치일 중에 하나죠 어, 기본 수치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 선험적으로 가장 인간의 어떤 그 우주 만물에 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러한 절대수라고 할수 있는데 피보나치 황금 비율이랑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 그래서 저 자리에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 이번 그 작년 작년이 아니죠? 저번주인가요? 저번주죠. 저저번주인가요? 어. 저저번주 금요일날 나왔던 요 급격한 하락 요기에 대한 충격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는 고시점을 우리가 6500불 이상 종가 마감을 했을 때 일본캔들이 6500불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했을 때지 어, 지난주에 나왔던 코로나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 요 하락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지점. 고그 지점이 6,500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6시간 봉에서는 조금 볼게 있는데, 구름대 저항을 못 넘고 있죠. 여기가 결국에는, 어, 일본 차트의 기준선. 일본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일본 기준선보다 조금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어, 저 자리, 어, 이 자리, 이 자리 못 넘고 있긴 한데, 음... 다시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가면 되지. 뭐. 네. 긍정적이야. 나는 어, 긍정적이야.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저항이 나오는 6,487 어, 고자리. 고자리 저항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위에서 6,500불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하고 거기에서 그 다시 캔들이 시작된다. 이거는 지지난주에 이었던 그 하락의 충격을 어, 어느 정도 회복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아, 로 관점이라고 하면은... 고 관점이라고 하면은... 어, 요 자리에 저항을 상당히 강하게... 음, 계속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다가 다시 빠진 경우가 있죠. 음, 근데... 아... 지금 몇 번째 시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시도야. 일곱 번째 시도! 일곱 번째 시도만에 다시 한번 지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기, 지지를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나? 헛된 희망일까? 어. 어쨌든 어,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 6200불까지 갔다가 가도 상관없어. 어, 대신에 반등 주고 반등 주고 6500불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서 종가마감 해줘야죠. 종가마감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